왔다! 왔어! 진행자 미스터 아니다 오늘은 전남 여수에 있는 오동동 오동도에 왔습니다 오동도 하면은 바로 동백꽃 동백아시 동동 동백과 관련된 오동동도 오동잎 한잎도 있던 있죠 오동잎은 아닌가보다야 오동동이니까 오동동 동백꽃. 어, 어쨌거나, 여기 여수 전남 앞바다에 왔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앞바다가.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동도에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게 바다여, 그냥 구경이라 하라고 가라.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 앞에 있는 동백꽃을 보러 반드시 보고야 말금. 이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파란 바다도 보고 예, 이제 너네 예수 안대도가은 나옵니다. 우동도도 나오고 동백권도 이야기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을 통과해야만 우동도의 어하시가 있습니다. 우동도는 참고로 다리가 놓여서 이제 섬이 아니죠. 옛날에 섬이었답니다. 아 화려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럽선도또탈 수가 있어. 이돈내고 타야 돼요? 네, 공짜는 없어. 그냥 걸어서 가면은 공짜다. 야, 그러면 걸어서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들어가가는 길과 나오는 길이 습니 네, 지나가는 길에 이제 네. 앞을 서 여섯 개 우동 계단을 따라고 중고로 가면 우동도의 동백나무들과 핫바다들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즐거운 시간 되시오 예, 우동도 동백꽃 아, 보시다가 지금 바로 여기서 나가시는 분들 겠죠차 안에 들어가 주면 멋있는 게 있습니다. 그시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여기에 원래 있는 겁니다. 그, 그 시기를 보시지 않고 그냥 가시면은 정말 보였을 겁니다. 제러분 시간 되세요? 야, 드디어 왔다, 왔어, 그 시기가. 바로 이겁니다. 주변도 이상한 나무들 많죠. 여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시 예, 잡지 않는 시간, 장시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즐거우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